안녕하세요.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.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2단계 개편 내용이 마침내 발표되었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특히 피부양자 탈락 대상자 규모 면에서는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. 2분의 1 정도로 축소되었죠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문난 자체에 먹을 것이 없다 또는 상당히 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. 지금부터 건강보험료 폭탄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2단계 개편 내용에 대한 10가지 특징을 좀 정리하고 하나하나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마무리에는 제가 왜 건강보험료 폭탄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지 통찰력이라는 코너에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10가지 특징, 체크 포인트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잘 생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. 자, 첫 번째입니다. 기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인하가 되었습니다. 지금 기존에 지역가입자가 총 859만 세대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65% 즉 561만 세대의 보험료는 오히려 인하되었습니다. 평균 3 6 0 0 0원 정도 인하가 되었고요. 반대로 인상된 케이스는 총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의 3%에 불과합니다. 23만 세대라고 하는데 평균 2만원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. 변동이 없는 세대 기존 지역 가입자 총 859만 세대 가운데 275만 세대, 총 32%에 해당하는 세대에는 아예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. 자,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 2단계에서 크게 영향은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. 자,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. 재산에서 소득 기준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. 즉, 그 전에 재산 공제를 더욱더 확대하고, 그 다음에 4천만 원 이하 자동차를 아예 재산 기준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. 자, 첫 번째, 재산 과세 표준에서 그동안 차별 적용했던 것을 일괄적으로 5천만원까지 아예 공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. 자, 이 5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기준으로 공시가 8,300만원 정도 시가 기준 1억 2천 상당에 해당한다고 합니다. 그 결과로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가 기존 60.8% 523만 세대였는데 그 결과 38.3% 329만 세대로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. 자, 자동차 보험료 적용 대상도 기존 132만 세대, 144만 명에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. 8만 세대, 9만 명으로 크게 감소되었다고 합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. 등급별 보험료율에서 정률제로 전환했다. 자, 그 전에는요. 지역 가입자가 기존에 97개 등급 체계가 있었습니다. 97개 등급 체계에서 부과되는 보험료도 꽤 복잡했는데 이것을 현재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대한 소득증률제 즉 2022년 올해 기준 6.99% 약 7%의 보험료를 비율로 그대로 산정을 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역가입자 가운데 연소득 500만원 소득보험료였다면 기존의 등급제로 할때는 53,000원이었는데 6.99% 정률제로 하면 29,12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. 물론 일부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효과도 있겠죠. 자, 이제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. 재산 요건 강화 및 적용.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당초 예상되었던 피부양자 탈락 대상자가 크게 2분의 1 정도로 축소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데요 자, 재산가표가 9억은 초과 또는 재산가표 3억 6천만원 초과 플러스 연소득 1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탈락된다고 라 당초 예고되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적용 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요건에서 이 부분은 기존대로 한다 1단계 현행대로 한다 즉 재산가표 9억은 초과만 대상자가 된다 자 재산가표는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우리 공시가나 시가가 아니고 시가도 아니고 공시가의 60%니까 시가 기준에는 절반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기준이 개편되리라고 했다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47만 세대 59만 명 정도가 탈락 대상자였다고 하는데 그 절반 수준인 27만 3천 명으로 크게 감소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합니다. 자 이제 다섯 번째로 가보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걱정했죠. 연금 소득 반영 비율 확대. 자 공적 연금 소득과 근로 소득 이 소득 보험료 산정에서 30%로 산정했던 것을. 50%로 확대 그런데 비록 소득보험료 산정액은 30%에서 50%로 증가하면서 높아졌지만 정률제 전환 기존의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보험료는 감소되었다고 합니다. 자 그렇다면 특히 연금보험만 있는 경우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? 연금소득 보유자의 4.2%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월 백 341만 원 이상,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연금, 많은 연금을 받는 분들이죠. 월 341만 원 이상이니까 물론 부부 각각입니다. 부부 합산이 아니라 연금소득 월 341만 원 이상 받는 사람, 대상자가 8만 3천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분들만 소득법험료 산정 30%에서 50%로 올라가면서 비록 정률제로 전환하더라도 보험료가 증가되는 효과가 생겼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어디가한 공적연금 수령 대상자는 이번에 소득보험료 산정 30%에서 50%로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여섯 번째로 가보겠습니다. 직장인들이 자,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조금 부담이 생겼는데 특히 고소득자입니다. 직장인의 부수입 그러니까 직장의 월급 받으면서 별도로 임대소득이 있다든지 등등 이 같은 부수입 근보 건강보험료 적용을 확대했는데 임대소득이나 또 배당소득 등 직장의 월급 보수 외 소득기준이 기존에는 연 3,400만원에서 이번에 개편되면서 2,000만원 초과되는 것에 다 소득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. 자 그렇다면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? 기존 소득 상위 1%가 적용되었다가 이번에 2천만원 초과로 강화되면서 2% 정도로 확대되었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해당되지 않겠죠. 98%에 해당하는 직장인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 자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고소득자 평균 5만 1 0원 정도 인상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의 건강보험료는 직장 회사랑 2분의 1 절반씩 분담하는데 직장인의 부수입 본인의 부수입에 대한 근본은 직장하고 상관 없으니까 직장하고 2분의 1씩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혼자 다 내야 되는 거죠 그 결과로 5만 천원 정도 인상효과가 생겼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전체 직장인 대비 2%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45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대다수는 변동이 없겠다. 자,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. 자 이것이 어 일곱 번째가 제가 생각할 때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편으로 최대 피해자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아쉽습니다. 꼭 이래서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일곱 번째 최저보험료, 직자 지역가입자 가운데 최저보험료 대상자를 확대하고 또 보험료도 증가, 인상했다고 합니다.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. 기존에는 연 1천만 원 이하를 저소득자로 보고 최저보험료를 14,650원으로 책정했었는데 이번에 개편하면서 저소득자 기준을 연소득 336만 원 그러니까 월 소득기준으로 약 28만원 정도, 28만원 이하로 확대하니까 최저 보험료 적용이 되는 저소득자가 크게 늘어나겠죠. 자, 이 사람들에 대해서 두 번째 보험료도 직장 가입자의 최저 보험료 수준하고 동일하게 19,5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기존의 14,650원에서 19,500원으로 인상되니까 무려 34% 인상되는 거죠. 얼핏 생각하면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라 생각할 수 있으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, 즉 지역에서 직장에 다니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, 그것도 월 28만원 이것을 같이 비교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히려 월 28만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용들을 혼자 다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오히려 손실 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지역에서 어떤 직장에 가입 소속되지 않고 돈을 번다는 것이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, 직장 가입자와 이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을 똑같이 저소득자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. 상당히 아쉽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일곱 번째가 최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정부에서도 앞으로 4년간 이분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보조하겠다. 향후 2년간은 인상분 전액 지원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에는 사실 인상이 없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겠죠. 그 이후 2년 동안은 인상분의 50%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4년 지나서부터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라는 건데 어쨌든 최저 보험료 저소득자의 최저 보험료 기준을 크게 올려놨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아쉽다 왜꼭 이랬어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덟번째 가보겠습니다 신규 대상자 이번에 지역 보험료 지역 가입자로 이제 나온 사람들 즉 피부양자에서 탈락된 사람 신규 대상자 근보료도 감액한다고 합니다. 신규 대상자가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2분의 1 정도, 절반 정도로 축소됐고 27만 3천 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 피부양자 즉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전체 피부양자니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가입돼 있는 사람들의 1.5% 정도가 탈락되었다는 라 거죠. 그 인원이 숫자가 27만 3천 명이라고 하고 어쨌든 이분들은 새롭게 이제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분들도 앞으로 4년간 단계별로 보조한다. 최초년 또는 80%를 감면하고 그러니까 새롭게 내야 하는 보험료의 20%만 내고 2년 차에는 60% 감면, 3년 차에는 40% 감면, 4년 차에는 20% 감면을 한다고 합니다. 자, 어쨌든, 뭐, 신규 대상자 근보료 감액을 하지만, 신규 대상자로 된 분들은 소득이 상당히 많다. 많은 분들이다. 일단, 이렇게 예상해야겠죠. 그러니까, 어, 동년배 기준, 보통 이제 뭐, 60세 이상, 이런 동년배 기준으로서는, 어, 소득이 적지 않은 소득이다.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. 아까,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도, 공적연금이 그 정도 되는 분들은, 대체로 다른 소득이나 재산도 조금 안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, 그런 분들이 대상자가 되었고 또 금보료도 앞으로 4년 동안 새롭게 내는 건강보험료도 감액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많이 배려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 아홉 번째 보겠습니다. 그 결과로 현재 건강보험료 재정이 적자가 더욱 확대됩니다. 대신 요율인상의 발판이 마련되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? 그전에는 매우 복잡한 97등급으로 복잡하게 하다가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요율제 6.99%, 약 7%에 가까운 동일한 요율제를 하면서 앞으로는 쉽게 직장이든 지역이든 요율인상을 쉽게 할수 있는 즉, 근보료를 부담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, 다시 보겠습니다. 기존의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가운데 65% 561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평균 36,000원 감소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이번에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서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편입되고 보험료를 내는 분들보다 그 보험료보다 기존 지역가입자들의 65%가 평균 36,000원씩 보험료가 줄어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역가입자 총보험료 약1년일년 1년 기준 2조4 천억 가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.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큼 건보료 재정이 적자가 확대되겠죠. 자 그런데 적자가 계속 확대되는 것이 가능할까요? 자이 부분 이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. 자 결과적으로 일 번째입니다. 주요국 대비 주요국 대비 여전히 한편이라고 합니다.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. 2021년 9월 기준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는 35.9%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 가운데 부모 또 직계 비속을 포함한 피부양자가 35.9% 이것은 해외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. 예컨대 2020년 기준 직장 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는 한국이 1명이라고 칠때 독일은 0.28명 그리고 대만은 0.49명에 불과하다고 하네요. 물론 직계 비속, 예 근데 자녀들은 당연히 어쩔 수 없겠지만 직계 존속, 부모들이 그만큼 다른 나라에는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반대로 한국은 부모들이 피부양자인 경우가 아직도 다른 주요 국에 비해서는 많다.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. 소득 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. 한국은 기존에 3,400만 원 이상이 되면 연 소득이 피부양자에서 탈락됐고, 이번에 이제 개편하면서 2,000만 원 이상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죠. 독일은 탈락 기준 소득 기준이 약 720만 원 정도라고 하고, 일본은 1,400만 원 1,278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그것에 비하면 한국의 소득기준 피부양자 탈락 대상 현재 개편 후 2천만 원은 아직도 여전히 후한 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이번 2단계 개편에 대한 주요 내용 핵심 10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 물론 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담보대출 이런 주거비용에 대한 대출비용도 건강보험료에 감액하겠다 이런 내용 기타 몇 개도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한열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얼핏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문난 잔치에 먹 것이 없네 당초 걱정했던 것보다 많이 완화되었네 할수 있으나 저는 아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료 폭탄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이유 같이 보겠습니다. 저는 이번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이 물론 당초 기대했던 걱정했던 것보다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만 정치적 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즉 정치적 제처라는 거죠. 왜냐하면 공략, 대통령 선거, 선거운동 각 후보들의 공략 다 기억하시겠지만 공략을 또 나름 이렇게 재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담을 좀 줄이겠다. 이런 공약들을 했기 때문이죠.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. 첫 번째, 건강보험료 재정 손실이 확대되었습니다.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.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까요? 자 한국은 고령자 비율이 점점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전체 건강보험료 재정급여에서 가장 많이 건강보험료 재정 지출을 사용하는 대상자가 바로 65세 이상자입니다. 고령자입니다. 그런데 이들 인구, 즉 노인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재정 손실도 계속 확대될 건데 언제까지 이게 지속 가능할까라는 거죠. 자두 번째 보겠습니다. 건강보험료율 인상 준비가 앞서 보았듯이 기존의 등급에서 정률제로 바뀌었습니다. 자 등급, 특히 지역가입자 97단계 아주 복잡하게 계산했는데 이게 이제 단순해졌습니다. 정률제 단순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? 보험료 인상도 굉장히 단순해졌다라는 겁니다. 지금 현재 이번에 이제 정률제로 바뀌면서 6.99%, 약 7%지 않습니까? 제 생각에는 2030년 이전에 이것은 10% 이상으로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. 좀 준비를 해야겠죠. 그 기반을 이번에 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자세 번째는요. 이번에 유예된 재산 부과 요건 강화 있죠. 그래서 한 절반 정도가 원래 예상했던, 걱정했던 절반 정도의 피부양자 탈락 대상자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요. 언제든 부과가 가능합니다. 저 이것을 저는 정치적 합법이라고 하는 거죠. 언제든 부과가 가능합니다. 내년에도 부과할 수 있고 후내년에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. 왜? 건강보험료 재정 손실이 확대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생길 때 언제든 이번에 유예된 재산 부과 요건 강화 이것은 유예됐는데 이것은 언제든 부과가 가능하다는 라 거죠. 자, 그래서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은 상수다, 당연한 것이다, 즉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은 언제든 당연한 것이다. 또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것도 앞으로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반대로 그 이상의 소득, 그 다음에 자산 정식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, 현명한 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네 번째, 건강보험료 부담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인데, 그렇다면 그 이상의 소득, 그 다음에 자산 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음 기회에서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10가지 특징과 체크 포인트 그리고 통찰력으로 정리해 보았는데, 혹시 도움이 되셨습니까? 유익하셨으면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